지난 <목소리> 길로 올라오는 시내포스루스, 이트를다지베리조모스 털털한 핸들링이 제대로. 저컨너편에게 잔인에게 say hello. 디오라마, 에티엔디 오버더로드 여기서 보는 풍경은 좀에 가리아노. Everything is 마치게 푸는 이게 포사나이가 모든 것이 w o 풀. 한국이라고도 닦을 때리나, 오가마로도게반색 다른겨. 이에더나 파도 로 This one Busan is Korean favorite h a m e o n Hey! 마하모! Yeah. 나폴리 피자 뉴욕 치즈케이크 비행기 안 타도 부산의 대기 e 베스트 오 e 베스트 s t s 부산 오묵 어묵. 아무 어묵이나무가지는 타이틀 Walking on the 부산 오묵 거리 돼지국밥 명란절 is d e l i c i 바시라면 선도 주자 This is 부산 따라온나 출발 아. 한국이라고도 똑같다나 아, 아, 아. 오가 모르도게발 다른 경험 독기 마련한 수원한 파도 다 시원하게 달려버려 바로 That's k o r e a favorite h a m m e Hey m h a m m a 가장 거대한 노래방 때 창의 성질에 불리는 곳에 나 왔지 수만 명이 하나 되는 순간 눈앞에서 4K, this is crazy. 340만 명의 열정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 부산 어떤 곳을 가도 잭팔 위가라고 에벌바리 준비됐나 한국이라고도 덧고 다니 오감으로 느껴봤을 다른 경험 이만에도쇼 먹는 파도가 없나? 이추 날개는 랩로 바로 t h i s 산의코리 u n 버릿 하모 헤헤 마하 a favorite 하모헤마마마마헤마마마마마마마